아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뉴월드 관심 많이 받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캐를 어 하루에 30분씩 시간을 낼수 있다면 조금씩 하면서 초반 튜토리얼 단계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하시고 여기서 원래 캐릭터를 만들고 서버를 선택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 만들 수 있나? 어쨌든 여기서 서버를 선택할 건데 서버를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버 선택할 때뭘 알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뭐어 북미, 서 북미 서버가 뭐 어떻다? 호주 서버가 뭐 어떻다? 그럼 뭐 호주 서버를 갈 거면은 호주 서버에서 뭘 어디를 가야 되나 길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영상에다가 담아놨습니다 확인하시고 서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버를 선택을 하셨겠죠 네 서버를 선택했다고 믿을게요 그러면 뭐자락자락자락 있어요 그럼 거기서 원하는 서버를 고르시면 됩니다 셀렉트 월드 그리고 유캔 올리 해브 원 캐릭터 인더 파타고야무 월드셋 쭈쭈쭈쭈 뭐 어쨌든 이 캐릭터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서버에 대한 설명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월드셋이란 말이 뮤 월드셋이 무슨 말인지 어쨌든 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다 만들 거 맞지 그리고 이거 레나서버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뮤 월드셋의 레나 서버 물론 실제로 제가 플레이하는 서버는 아닙니다 If you have friends 어쩌고 저쩌고 네가 친구가 다른 곳에 있다면 아마 너는 여기서 에뮤 월드가 아닌 다른 곳에 친구들이 있으면 너는 레나 서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는 게임을 할수 없어 알겠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걱정이 되면 어.. 다른 거 할까? 해서 다른 서버로 가시면 되고 아 그냥 여기서 한다니까? 하면 이 I understand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 이런 화면부터 시작하네요 그래픽이랑 사운드가 괜찮은 편이죠 잠시 같이 볼까요? Every child has heard the legends of the cursed sea. The stories of ships vanishing without a trace. How many have been lost over the years? This mist has fantasy. The nobles, the church. They all knew the truth. out there was growing something terrible the thread grows once more as the bourgeoisie slumber your ship is stocked and your crew assembled we can pretend no longer left unchecked the veil will surely fall and all 우리가 캡틴이었나 보네요 내가 캡틴이었다니 <웃음> 나 캡틴이 아니었나? 아, 선원이었나 보네요 <웃음> 이게 나라고? <웃음> 잠깐만 그일 <웃음> <큰일> 났는데? <웃음> 아 그래 이렇게 태어난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나라는데 <웃음> <웃음>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과 피부 눈동자 뭐 얼굴 뭐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나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죠. 제가 선택한 삶. 자, 그러면 제 아이디는 뭐라고 할까요? 자, 저는 원래 d r c 시지만 유튜브에서 게임 아이디는 DRCATT에요. 그러면은? 안 되죠? 이 d r c 시안 돼서 제가 d r c a t 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d r c a 를 본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고 그 몸은 제거니까 제발 좀 돌려달라고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아이 캣 티티 디아이 캣 티티티 이렇게 해보죠 어쨌든 이게 나라는 거 여러분은 물론 뭐 염색도 할수 있고 이것저것 할수 있습니다 <웃음> 아 근데 보다 보니까 귀엽다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 난저 뒤에 있는 저 바보디분 캡틴이 난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아씨, 내가 캡틴이었어. 하고 있었는데. 허허. 어쨌든. <웃음> 제가 선택한 저입니다.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자, 어, 왜 이렇게 로딩인가요? 로딩은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화면이 가만데. 어 뭐가 떴어요 웨이팅 트로그인 포지션 인큐 아 하필이면 제가 선택한 서버에 큐가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11시 50분 점심시간도 전 그냥 뜨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앞이 안 보이다가 어 뭐지 하고 딱 일어나는 거죠 어 위에 뭔가 알려주네요 무브 움직이려면 w a s d 를 눌러라 어 근데 왜 슬라이딩을 하죠? 뭐 어쨌든 아직 게임에 들어온걸 적응을 못하나요? 아니면 방금 떠내려와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아요 자 가까이 가볼게 요 뭔가 있어요 어 아까 캡틴 아니야? 아 잠깐만 얘는 또 뭐야 <웃음> 잠깐 드로우요 웹폰 무기를 꺼내려면 X를 누르래요 X를 눌러보겠습니다 검을 꺼냈어요 블록 아니 제가 지금 점프 뛰었는데 블록 막그래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된다고 그림으로 알려주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어 막았습니다 어택 공격하려면 왼쪽 클릭을 하래요 자 왼쪽 클릭 자안 죽네 닿지 L시프트 왼쪽에 있는 키보드의 왼쪽에 있는 시프트키를 누르라고 하네요 딱 누르면 어우. 피안네 생긴거랑 다르게 제가 매우 날렵합니다 헤비어택 왼쪽 마우스를 홀드 꾹 누르라고 합니다. 꾹 눌러볼게요.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이 캡틴, 캡틴 알도스 소르피 <웃음> 소르페 <웃음> 아무튼 어 여기 이 친구한테 마우스를 대고 어 이름 아래 키보드에 있는 E 키를 누르면 알파벳 E를 누르면 토크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You. 가까이 좀 와라 너의 캡틴이 널 필요로 한다 뭔가 잘못됐다 나 기분이 이상해요 스타크씨 뭐 이런 상황입니다 와 u r 뭔데 먼데요 캡틴 아, 끔찍한 m not 있었다 l i n g r 어 뭐.. 아홉 개의 지옥 어쩌고 저쩌고? 아내 박스가 어딨지? 내 박스가 필요해 어 니가 갖고 있니? 어, 그걸 좀 찾아오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캡틴이었던.. 캡틴이었다고 아니 잠깐만 근데 아까 배 타고 있을때나 캡틴이지 지금 다 죽어가고 다 흩어진 마당에 죽어가는 사람이 나한테 캡틴인가? 왜 나한테.. 뭐 시키지? 어쨌든 하니까 까라면 깍니다. 아이돌 해부더 박스. 저 박스 없는데요. 아뭐 잘못됐다니까. 가까이 좀와 볼래? <웃음> 자꾸 가까이 오래. <웃음> <웃음> 이건 불은평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죽기 싫어. 죽었나? <웃음> 어쨌든 이러면 내가 캡틴 아니야 이제 진짜로? 퀘스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은 자 오른쪽 위에 소울 서바이버 살아남으세요 리코버 캡틴 트로펠즈 아이템 저 캡틴이 아까 아이템을 떨궜네요 이렇게 발밑에 사라졌어 어디갔어 묻어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뭐야 혼자 빤스러한거 아니야 어쨌든 이걸 2키를 누르면 주웁니다 웬만한, 웬만한 상호작용은 다 알파벳 2키를 누르면 돼요 그럼 아이템을 먹습니다 인벤토리에 탭, 오 어, 탭을 누르라고 하네요. 자. 탭을 누르니까, 오, 어. 오, 어. 뭔가가 생겼어. 오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드래그를 하라고 하네요. 자, 음식도 장착하세요. 음식도 장착할 수 있나 봐요. 드래그 올 더블 클릭하면은. 이 라이트레이션이라는 음식을 너희 퀵슬롯 빠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퀵슬롯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고요. 딱딱 더블 클릭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거 하라고 하나 봐요. 어쨌든 드래그하겠습니다. 클로즈 인벤토리. 이제 인벤토리 닫아라. 자. 이딩 앤 헬스. 먹고 체력을 채워라. 컨슈밍 푸드 앤 드링크 리스토어 헬스. 자 음식을 소비해서 어, 체력을 회복시켜라 이 말을 하네요 어, 지금 아래 보니까 체력 바가 보여요 778 중에 708 아까 한대 얻어 맞았었나요 제가 몰랐었는데 자 근데 3을 누르, 누르래요 왜냐 이 3키를 눌러야 하는 이유 오르, 화면 오른쪽 아래 보면은 퀵슬롯에 3번의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아래는 뭐 1번의 무기도 있고요 어쨌든 3번을 눌러 볼게요 하라고 하니까 어, 뭐어뭘 먹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체력이 찼습니다 그리고 체력바위에 20분 20m 이라고 써있죠 20분 동안 이 체력 회복 효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짝 가볼게요 점프 스페이스 하면 점프를 한다 자 스페이스를 하면 점프를 하네요 자 그리고 좀더 가볼까요 전투에 대한 게 뭔가 나왔어요 아까 그거네요 라이터 아택은 공격 헤비 어택 공격키를 꾹 누르면 이렇게 강하게 찌르고 우, 오르,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방패 아 잠깐만 나 연습 중인데 이렇게 어쨌든 아 막는 걸 도와주러 왔네요 네 그리고 다치로 피해라 이렇게 왼쪽 왼쪽 이걸로 피해라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거 같네요 딱딱 해볼게요 그러면 이러면 끝 전투 참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른쪽 화면 위에 소울 서바이버라는 노란색으로 된 퀘스트가 있습니다 escape the ship, grab y o u t o l o o k for your crewmate, 네 선원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 선박에 잔해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네 선원들을 찾아라 캡틴은 죽었지만 죽은건 비밀로 할까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퀘스트가 저렇게 오른쪽에 뜹니다 근데 이제 아 영어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게임 영어 읽고 해석하는 곳 아닙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한다 색깔 찾기 한다 생각하세요 저기서 필요한 거딱 하나 이스케이프 솔직히 저것도 퀘스트 치고 굉장히 많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해석할 게 어쨌든 탈출하라 뭐선언을 찾아라 이런 건데 이 이후에는 퀘스트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런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고있습니다 자 어쨌든 길거리에서 아좀오나한대 맞았어 원래 막으라고 했었는데 막거나 피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 잠깐 저기 뭔가 빛이 있네요? 이 빛은 뭘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게도 찔러주고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해주고 공격할 틈을 안주네요 어 이건 뭐죠 퀵 스케일 로버브젝트 스페이스 W를 누르래요 아 이건 아니고 아 스페이스 점프하면서 앞으로 가니까 이 지형 지물을 파쿠르로 파쿠르로 넘어갈 수가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빛이 또 있었어요 저기 계속 있어요 이 초보자들 길을 알려주고 있나봐요 어, 막아야 될것 같아 아 늦었어 아 <웃음> 피하려고 했는데 <웃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어? 레벨업을 했대요 k를 눌러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네요 k에 가면 업그레이드가 있나봐요 어 방금 레벨업한 소드앤실드 이 소드앤실드를 들고 전투를 하면 이게 숙련도가 올라요 그래서 이걸 눌러줄까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 알았으니까 이거 좀 치워주면 안될까 컨펌 어빌리티 컨펌 하래요 저는 여기를 할겁니다 그리고 이 커미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소드 마스터 디펜더 이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고 이런 스킬들이 6개가 있네요 이 중에는 3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킬 3개랑 나머지는 이런 패시브들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키에다가 스킬을 옮겨 둘 수가 있는데 이거 치우고 여기서 저는 Q에 돼 있지만 Q가 싫으면 다른 곳에 넣어도 돼요. 여기 클릭해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이 스킬을 스킬을 누르고 단축키를 Q, R, F 중에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리스펙이라는 것도 있어서 레벨이 낮을 때는 공짜로 공짜로 스킬을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잘못 찍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저는 초보자라고 저렇게 계속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네요. 달려가 보겠습니다. 닻지도 하고 닻지도 하고. 계속 달려가요 Z를 누르면 기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가요 여기까지 오니까 또 다른 곳을 알려주겠죠? 아닌가? 분명히 알려줄 것 같은데 네 있네요 길만 따라가도 되지만 오 마이 갓 r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웃음>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 소울 서바이벌라는 퀘스트가 그대로 있는데 밑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Descend into Grotto to investigate the smoke. 어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investigate smoke. 저 연막 안개 안을 탐험하라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저게 또 뭐가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자, 어, 이코럽티드인데 자. 어어 뭐야 캡틴이잖아 캡틴 빤스로나더니 여기있어 왜이래 아까 저한테 그랬죠 스타크씨 몸이 상해요 근데 좀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이래 아니 잠깐만 아니 나 바다에서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아니 왜 나는 왜 아니 베타 저거한건 당신이잖아 배 타면은 돈도 많이 벌고 어? 맛있는 것도 뭐 나중에 좋은 나라에 갈수 있다면서 왜 갑자기 지원 죽었다고 나한테 화풀이냐? 어? 제가 이겼나요? 생각보다 캡틴이 약했네요 아 진작에 캡틴 핫걸 아 뭐야 이럴거면 진작에 내가 캡틴 핫걸 내가 이기네 자 여기까지 하니까 음 로딩, 로딩, 로딩 로딩하고 있네요 바닥, 어 이거 뭐야? 뭐죠? 어 플린트라는 건데 이키를 눌러볼까요? 블루라고 하니까 오, 주울 수가 있네요 돌을 주웠습니다 자자저 빛을 따라서 또 갑니다 저희는 게임하다 보면 이런 빛이 보이면 가야돼요 가보면 왜 가야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오, NPC네요 노라린치, 내가 아는 노라는 노라 정박 정 노라 정밖에 없는데, 어쨌든 노라린치 이름도 린치야. 어쨌든 위에 뭐가 떠 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냐? 청록색으로 된게 어... 오른쪽에 보면은 소울 서바이벌 하는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노라린치에게 말을 걸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을 걸면... 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나 린치야 <웃음> 이름이 린치야 <웃음> 두들겨 맞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나는 디아이 캣인데 어, 제 이름도 불러주네요 반갑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아 그 과정에 저는 퀘스트 완료했더니 레벨업을 합니다 레벨업을 하니까 또 K를 누르래요 그 전에 일단 있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눌러야 될것 같죠 아닐 것같 돼요 그냥 저 누르... 처음, 처음에 할때 그냥 막 눌렀습니다 자 J를 눌러서 저널 오픈 저널 저널을 열라고 하네요 어? J를 누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뭐죠? 아 잠깐만요 J를 꺼볼까요? 제 오른쪽 위에 더레스트레스드로우너저저저쩌고 퀘스트가 있죠 J를 누르니까 이게 그대로 있어요 어, 이 J는 퀘스트 목록을 보는 곳인가봐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메인스토리 하나를 갖고 있고 다른 사이드스토리, 팩션 퀘스트, 타운 프로젝트 퀘스트 이런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럼 이 퀘스트를 한번 살펴보죠 막 하기보다는 뭔가를 눌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기능을 파악해보죠 일단 이런 퀘스트 이름이 있고 레벨 2때할수 있는 거고 퍼스트라이트라는 지역에서 하는 거네요 퍼스트라이트라는 지역에서 레벨 2때 하길 추천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테스크 네가 해야 될 임무는 이 인베스케이터 10렉 1 0렉이란는 곳을 조사해라 03 디피트 드론드 어? 이 디피트라는 단어 이게 틀린 그림 찾기 중 하나입니다 디피트. 어뭐 죽여라 이겁니다. 뭔가를 세 마리 죽이면 돼요. 그리고 토크투 노라 린치 그 다음에 노라 린치에게 돌아와서 얘기를 걸어라. 그러면은 경험치 200과 함께 38 코인 그리고 이 멋진 듀얼 리스트 팬츠를 드립니다. 음, 뭐 홈쇼핑 광고인가요? 어쨌든 이건 뭐죠? 언핀? 핀? 뷰 인맵. 어, 뷰 인맵을 누르니까 여기 가서 하는 거였구나. 분명히 이 반짝인게 저일테고 여기가 퀘스트 지역이겠죠 자그 다음에 언핀, 핀은 뭐냐면 어? 잠시만요 핀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 위에 퀘스트가 보이죠 근데 언핀을 누르잖아요 없어져요 아! 이 핀, 언핀 기능은 오른쪽 화면 위에 내가 하고 싶은 퀘스트 보고 싶은 퀘스트만 정리하도록 해주는 기능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눌러야 되냐? 아닙니다 자, 뭔가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이 화면에서 퀘스트 모양의 마우스를 대면 쭉 설명이 있는데요 PIN THIS OBJECTIVE 이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이게 편할 때도 있거든요 자, UNPIN, PIN 됩니다 그리고 아 이거 내용이 뭐지? 여기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뷰인 전을 누르면 정확한 퀘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근데 어디로 가랬더라? M을 눌러서 맵을 확인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혹은 저 위에 보이시나요? 오른쪽, 화면 정중앙 위에 나침반으로 360도가 보입니다. 아이고 저와 같은 이런 튜토리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1번 퀘스트가 있나봐요 6 0 m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하네요 어? 들어오니까 1번이 없어지고 뭔가 바뀐게 느껴져요 그리고 보이시나요? 오른쪽 화면 위에 퀘스트 이름 뒤에 노란색으로 착하고 그림자 배경색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퀘스트를 할수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퀘스트 버 지역을 벗어나볼까요? 지워집니다 이 배경색이 있는 곳에 가야 퀘스트가 수행되고 완료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몬스터 친구를 볼게요 근데 머리 위에 노란색 다이아가 있어요 어? 어디서 본 색깔인데? 맞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있는 퀘스트 이름 옆에 숫자가 노란색 다이아죠 이 퀘스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머리 위에 뭔가 색깔이 있는 이런 애들은 죽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퀘스트가 디피트 세 마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뒤에 디로운드가 뭔지는 전 관심이 없어요. 디피트라는 것만 알고 이 표시기 찍힌 녀석들만 찾아냅니다. 어, 세 마리를 죽이니까 세 마리가 차서 토크트 노라린치 다시 노라 정 아니 노라린치에게 말을 걸려고 하네요. 어디였더라 하는데 위에 나침판에도 있고 튜토리얼이다 보니까 위에 빛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맵을 켜서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자 갑니다 저분들은 왜 멈춰 있을까요 이렇게 뒤로 뒤를 돌아보는 방법 뭐냐 알트 키를 누르고 달리면서 마우스로 움직이면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튜토리, 튜토리 어려우신 건가요 제 영상을 보셔야겠네요 자 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목소리> 컴플리트 했어요 또뭘 주네요 팬츠를 주네요 자 근데 퀘스트를 또 줘요 그럼 또 받아, 받아야죠. 뭐 어쨌든 까라면 깝니다. 근데 뭔가 팬츠를 줬죠. 어. 더블클릭해서 입고 어. 기존에 뭐가 있었네요. 그럼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마우스를 대니까 이 아이템과 내가 입고 있는 아이템 비교해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아이템은 100짜리 빨간색으로 기어 스코어가 더 낮다고 보여줘요. 입고 있는 건 120짜리 반대로 해볼까요. 자. 지금 아직 안입은 인벤토리에 있는 바지가 120더 높다 청록색 그리고 입고 있는 거는 100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기어 스코어 100짜리 신발 아무것도 안 끼고 있으니까 일단 낍니다 자 근데 아까 레벨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어 레벨업 하니까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누를 수 있어요 자 보면 힘, 힘 옆에 뭐가 쭉 있고 덱스 옆에 뭐가 있고 이거 뭘까요 무기 모양이죠 자 보면 힘에는 자 소드앤실드라는 아이템은 그 소드앤실드라는 솔드앤실드라는 직업은 스케일 위드 스트렝스 앤 덱스터리티 네 힘과 덱스로 스케일이 된다고 하네요 잘 볼까요 올리면 화면 제일 오른쪽에 검 옆에 84에서 80으로 올라가죠 힘을 올리면 보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빼볼까요 덱스로 올리니까 안 올라가요 왜냐? 덱스에는 검, 소드에 실드가 없거든요. 인트에도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잠깐, 힘 끝에 있는 이 창, 스피어. 덱스에도 있는 걸? 이러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시면 색깔이 살짝 달라요. 여기 스피어는 덱스에서는 색깔이 채워져 있지만 이 힘에서는 색깔이 비어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이 스피어는 스케일 위드 덱스터리티 앤 스트렝스 덱스와 힘으로 스케일링됩니다. 근데 덱스를 올리면 스케일링이 100% 되고 힘을 올리면 덱스를 올릴 때보다 낮은 수치 대략 한 60% 정도로 고정이 됩니다. 이거예요잘 보면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소드앤실드는 스트렝스 앤 덱스터리티고 여기 위에서의 스피어는 덱스터리티 앤스트렝스예요 네! 앞에 있는 그 스탯이 더 많이 보정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저는 지금 힘과 콘 중에 올려야 되는데 초반엔 사실 콘을 한 50까지 찍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력을 올려서 최대 체력치를 784에서 884로 한두 대는 더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커미트를 누르면 캐릭터 스탯 스탯 상승이 완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스펙이 뭐냐? 아까도 봤었죠? 이 리스펙을 누르면 지금은 뭐 공짜로 할수 있대요. 공짜로. 아, 20레벨까지 공짜로 계속해서 능력치를 바꿀 수 있구나. 아, 20레벨까지는 비용이 안 든다고 합니다. 방금 힘 체력을 올렸었는데 또 힘으로 바꿀 수도, 나눠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난뭐 힐러가 아니지만 정신수양을 하고 싶어. 이러면 인트 <웃음> 지능을 올리고 싶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근데 전 지금 체력을 올릴거예요자 이렇게 하고 퀘스트를 어쨌든 받았잖아요 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다음 퀘스트 위치를 봐야겠죠 어디로 가라는거야 어? 가라는 뭐 위치가 없어 이상하다? 없어 그럼 J를 눌러서 뷰인 저널을 보려고 했는데 뷰인 저널이 없어 이런건 뭐냐? 뷰인 저널이 없는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하라는게 아니라 어디선가 항상 일반적으로 가능한 미션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동물 잡는 거 터키라는 그 칠면조를 잡는 거는 어느 마을에 가든 마을 근처에서 꼬꼬댁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뷰인 저널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내용을 볼게요 베이지고브 서바이벌 생존의 기본 자 서치 어쩌고 저쩌고 플린트 어? 땅에 있는 플린트를 주우라는데 아까 그냥 보이길래 주웠는데 갖고 있었더니 완료가 됐어요 자그 다음 g 더 그린우드 e e n w o o d from 어, nearby b u 근처에 있는 부시에서그린우드를 모아라 아 부시가 뭘까 일단 다녀봅니다 잠깐 이거 뭐야 뭔가 뜨는데 부시 bush. 얘가 부시야 하이돈 부시인가봐요 자이키를 누르래요 쭉. 어? g r e e n w o 를 얻었다 잠깐 경쟁자가 생겼어요 빨리 좀 줄게요 네자 <웃음> 그린워드를 얻었다 어 뭔가 퀘스트가 변했습니다 크래프트 플린트 스키닝 나이프 앳 어쩌고저쩌고 크래프트 아뭘 제작하래요 플린트 스키닝 나이프라는 걸 제작하라고 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가봅니다 린치스 캠프 어 이건가? 이것도 캠프파이어인데 이거를 볼게요 어 이건거 같아자 여기 보니까 저저저 있는데 이거만 노란색 다이아가 있어요. 어, 아까 노란색 다이아 몬스터 머리에 있으면 뭐 퀘스트 대상. 자. 이것도 퀘스트 대상이 아닐까요? 눌러봅니다. 플린트와 그린우드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옆에 보면은 몇 개를 만들지 두 개도 만들 수 있나 봐요. 하지만 한 개만 만들게요. 자, 볼게요. 크래프트 이걸 누르면 제작이 완료되면서 자,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지 보여줍니다. 아유 목이 매해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어 아까 그 퀘스트 완료됐다는 청록색 표시가 노라의 머리에 위 떴습니다 완료해 줍니다 근데 또뭐 시킬건가봐요 계속 시키네요 헌트업 보어 라는거를 헌트 사냥하라고 하네요 어디있을까요? M을 눌러보면 어? 이 근처에요 여기 근처인데 근데 잠깐 저거 보어 아닌가요? 어? 마침 머리 위에 노란색도 있어 이름도 보어야 얘를 그럼 헌트 사냥해줍니다 짝짝짝 어? 뭔가 또 퀘스트가 바뀌었어요 이퀵? 어? 스키닝나이프 어? 이 p 장착하라 뭘? 스키닝나이프 아! 아까 만든걸 장착을 안했네요 여기에 이렇게 장착해줍니다 더블클릭해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채집 아이템을 쓸수 있고요. 이거 뭐야? 이거 왜내 건? 아 이거 내가 사냥한 건이 친구가 뺏어갔어요. 이 채집은 누가 하고 있으면은 먼저 하면 장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뺏깁니다. 아하 방풀이야? <웃음> 갑자기 나도 이걸 뺏어지고 싶어집니다. 기다렸다가 복수할 거예요. 아니 뭐지? <웃음> 내가 뺏을 걸 알아서 바로 다음 걸로 갔나? 아니면은 미안해서 돌려줬나?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약간 좀 삐진 걸 눈치챘는지 이거를 양보하고 갔네요. 저기서 또 캐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자또 완료가 됐네요. 어? 아닌가?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쿡 어쩌고 저쩌고. 어? 쿡! 요리를 하래요. 어? 라이트 레이션. 라이트 레이션이란 걸 요리하래요. 프롬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로 써있네요 아 방금 전그 캠프파이어 가볼까요? 역시나 친절하게 노란색 다이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줍니다 어? 보셨나요? 방금 쿠킹이라는 기술의 숙련도가 올라갔어요 이 옆에 있는 퍼스트라이트 스탠딩 퍼스트라이트란 지역에서의 스탠딩 평판 평판도 올라갔어요 자... 쿠킹이 올, 쿠킹 레벨업을 했다고 또 저렇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볼까요? K를 눌러서 트레이드 스킬을 보면요, 제 생활 제작 모든 숙련도를 볼수 있습니다. 트래킹의 스키닝 어, 아까 경험치를 얻었나봐요. 아까 전에 가죽을 벗기면서. 그리고 어, 쿠킹이 어디있죠? 여기 있다. 쿠킹이 일렙이 된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어. 1레벨 땐 이걸 만들 수 있나봐요. 밑에 주르르 뭐 여러가지 있네요. 자,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또 청록색 표시 완료를 해줍니다. <웃음> YZ 어쩌고저쩌고 영어 읽지 마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수락만 하세요. 자, 어쩌고저쩌고 서치, 서치 뭐 찾으라고 음, 오케이, 어디서 찾는지 확인해야겠죠. 여기까지 가라고하네요 저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 30분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별로 안한것 같은데, 시간이 30분이나 됐어요. 아, 이 정도는 솔직히 조금 부족하죠. 음,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씩이라도 제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초반 단계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까지 했으면 어떤 분들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 직접 해보면 되겠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영어라고 한글 채팅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보시면 다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영어를 하는 게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오늘 투, 튜토리얼 체험은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이어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